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귀일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-38호 다시 3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의 판단 당해 약관 제 11조 제1항 제2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지적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 무보험 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다툼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인바 특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신호기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신호가 변경된 직후 통과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좌우 차량의 정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심야 또는 새벽 교통량이 뜸할 때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운행 차량이 많은 것이 교통 현실입니다.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실내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중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마련히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휴일 무보험 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